또 어떤 여자일까? <웃음> 준비됐니나잘 깎아. <웃음> 오케이. 짠. 어 이거 거의 끝난 거죠, 뭐 이거. 아, 근데 여기서 애매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도 상당히 용기를 해서 표현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확실하게 리액션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음, 어, 나도 보고 싶어 물결 이모티콘 이러면 너무 귀엽지? 아니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오바하면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낫죠. 한번 보자, 키키. 한이 정도? 키키? 키키를 무슨 왜붙여 장난 같지 않아요? 나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상대한테 그 말했는데. 아니 이모티콘이어서 장난 같다니까.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런 막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 섭시다 이번 기회. 아니 이모티콘 싫다니까.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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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네맘들로 하니까 우리가 솔로잖아. 야 솔로가 뭐 없더냐? 응? 제니도 솔로라는 이고아 이런 거 봐요. 응. 너 아재 같아. 귀여운 거. 나 찼어. 참... 이 <끼도> 있고 막. 잘 가, 이런 잘가 이런 거야야 나, 나, 나, 들어가안 여기 들어갈까 야, 나어더어나속 들어간다. 야! 야어떻 이거? 우리 자안 야, 나때걔 침착하고 있다. 아니, 이거. 트를 어, 이거 삭제해. 이거 있어 야 이거 사라졌어 어떻게 이거 이거 아 진짜 없냐? 아, 진짜 이었어 진짜 망했어 진짜 답장이없어 이거 봐 이거 답이 없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와 이거 진짜 답장이야 야 여자가 일시한것 같아